저는 한, 처음에 이 좋은 식에다가 일단은 알파를 넣어서, 엑스 대신 알파를 넣어서, 금과, 그네데스, 그네테이. 그래서, 알파, 세제곱, 마이너스, 비에, 아, 제곱 저기, 시, 알파, 마이너스, 비는, 음. 이렇게 한 다음에, 네. 그 다음에 여기 기억 보면은 마이너스 알파가 이거의 근이다 네. 했을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를 넣고 네. 그니까 러 거기에 어떤 수나 알파나 뭐 어, 모든 곱하거나 나갔을 때 네. 이게 나오면은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니 음. 어,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네. 알파를 대입하는 이유는 뭐예요? 이게 알파를 왜냐하면 용의 네. 알파는 한근이한 근이라서 있으면 은 네. 근... 근 안녕하세요 건강학신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에서 두달 만에 일등한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